안녕하세요. 보통 뭐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아파트는 요즘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대선 한달 정도가 남으면 통상, 모든 부동산은 좀 조용한 편이죠. 뭐 예전에도 그랬고 뭐그 예전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 가지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아마 수승구의 상가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월 1일부터 5월 신실증까지 보게 되면 단독주택도 거의 거래가 없어요. 단독, 만촌동, 수성사가의각한 건씩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의 평수들이 거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종합건설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4m, 6m, 8m의 주택들 밀고 새로 짓거나 건물을 구입해서 명도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재개발 보상을 받아서 주택도 구입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 동상 아파트나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위주로 좀 거래를 했고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대선 곧 이제 내일 모레 어차피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의해서 양도세 완화라든지 취득세 완화라든지 다양한 규제들이 바뀌기 때문에 규제를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주택 마찬가지도 거의 거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 외로 지금 짧은 시간에 한달 동안 에도뭐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럼 주택이나 다가구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거래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해도, 해도 확인이 좀 됩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거래가 많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토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도로변에 큰 필지만 있는 게 아니죠. 1층 상가가 있고 뭐지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토지까지도 다 포함해서 여기 토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11건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은 같은 필지에 어, 우리가 1층 뭐 대도로변에 보면 드란길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필지가 한 필지가 아닙니다. 두 필지, 세 필지 돼 있는 평수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필지들이 같이 보합돼서 거래가 됐다는 것이 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도로변에 일반적으로 뭐 재개발 보상 받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있고 세평, 뭐 네평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평수는 평균적으로 아직도 재개발 보상받았는 부분에 일지에 금액이 거래가 되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보면 은 평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평수가 나오지 않는 거는 개별적으로 프라자 상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분양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수중상가 12-1번지 12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면 대도로변의 메디컬, 메디컬이란다, 프라자 상가죠. 보시다시피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자 상가입니다. 프라자 상가에 100평이다, 120평이다 해서 분양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라자 상가들 말고도 뭐 메디컬 빌딩이라든지 그렇게 프라자 상가 분양을 받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다는 것은 뭐 실거래 동향으로 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한달 사이에 일어난던 일들이지만은 여기 마찬가지 범어동 41-3번지 1 3 7 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범어 내거리에 있는 사옥이죠. 사옥에 1등이 거래가 되었는데 범어 내거리를 지나시다 보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 정도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반대편에 마찬가지 범어 내거리에서 수영 이가 상가로 가는 길쪽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인데요. 물론 이런 뭐 빌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뭐 거래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향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실제 이런 사업들조차도 자체 거래는 다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10억이다, 20억이다, 상가주택이다, 다가구주택 정도는 평균적으로 주택이나 원룸 건물보다는 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도 두달 전이나 뭐한달 전에도 실제적으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아파트 구입을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니면 상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뭐 투자 가치로 다시 뭐 상가, 상가주택이나 뭐 상가 건물, 빌딩 구입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 거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수송상가 11-1번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여기 평수가 0평으로 나오죠. 평수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저, 과자상가에 분양을 받았는 겁니다. 또 뭐, 대도로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분양상가들은 인기가 좀 있다. 그건 뉴스에도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한, 번한 적도 있고요. 마찬가지, 전역에, 어, 뭐 전체에서 가장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 것들이 상업용 상업시설의 어떤 상가건물이나 아니면 상가건물의 분양을 받는 그런 건물들이 거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좀 많이 몰렸고 실제 뭐 상가주택, 뭐 상가건물 뭐 대출이 나오는 비중이 있는 부분들에 거래가 좀 있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일반 상가 주택도 있지만은, 신축 아파트들, 마찬가지 상가도 분양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실제 평수가 뭐, 다섯 평 되있지만은, 대지주 자체가 없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스물다섯 평, 다섯 평, 스물다섯 평 이래 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상가, 어 신축 상가도 있지만은, 아파트 상가의 신축이나 아니면 아파트 상가, 오래된 상가들도 아파트 상가 위주로도 거래가 좀 됐다 하는 것을 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파트는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크게 없겠지만은 이제 10일 이후로 나오는 세제들 규제 완화 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서 내가 기존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떻게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할 것인지 이게 뭐 부동산의 진로를 잡을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뭐 규제 완화에 이득세 부분은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양도소득세 1년 동안 유예를 한다. 그랬을 때 다주택자들이 팔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때 매물이 나왔을 때 무주택자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주택들 아니면 아파트들 아니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투자에 상가투자 다양한 투자에 진로를, 어 일단은 대선 공약에 뭐 100% 실체는 안될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진로를 잡아야 될지,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파트 가격이 높았을 때 팔아야 되는데, 너무 저점에 팔았다. 아니면뭐 상가를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싸게 내가 매매를, 매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옛날 얘기를 계속해서 뭐 생각하고 있으면 병풍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뭐 옛날 얘기를 할것 같으면 아주 그 옛날 뭐 정말 이런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았던 분들은 계속해서 얘도 땅이 있었을 것이고 건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부자의 어떤 계속해서 물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요. 물론 뭐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래 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주식이다 코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떼돈을 벌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그 정도까지 뭐 돈을 벌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조금씩 노력을 해서 조금씩 돈을 버는 물론 자기가 업을 하는 입장에서 뭐 돈을 버는 것과 부동산까지 겸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비중이 좀 많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여기저기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 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좀 많은데요. 실제 우리가 보면 은 대구에서 아파트만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아파트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딴걸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더라도 생각을 하시더라도 뭐 상가주택 주나다가주택 투자나 아니면은 뭐 분양을 받는 부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옛날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유수에도 엄청나게 나왔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아파트가 뭐 3억짜리가 13억이 되었다. 사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이었는데 그 옆에 연예인이 살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 같이 이제 집을 사서 그 옆에 살고 싶었는데 시세는 3억이었는데 그 그걸 13억 달러 12억 달러 에이 뭐 설마 뭐 팔리겠나 싶어서 주인이 그렇게 불렀는데 중국인이 그렇게 구입을 했다. 그래서 그게 실제 거래가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이슈가 됐는데 마찬가지 여기에 영어마을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실제 보게 되면 거의 논밭입니다. 거의 예전에 논밭이었는데 여기 구엉이라고 해서 이게 영어마을 때문에 사실 어째 따지보면 학군 학군 가는 해외에서 영어를 가르칠 정도의 어떤 어, 국제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뭐 아파트 진짜 뭐 들어가서 저도 봤지만 허름합니다 아주 기본 사양 뿐이 없는 아파트들이 6억 7억 그런데 여기 줄을 섰어요 그리고 더욱긴 거는 이 주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운하우스라고 얘기하는 주택들 100평, 마당 있는 주택들 100평, 120평, 이렇게 분양을 했는 메디칼, 메디칼이란다. 다운하우스 주택들이 기본적으로 9억, 8억, 10억, 13억씩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위치가 뭐, 우주박물관 옆쪽인데요. 거의 동네 분들 빼놓고는, 여기 아파트에 사는 분들, 아니면 다운하우스에 사는 분들, 연신의 외제차입니다. 벤츠부터 해갖고 BMW 페라리부터 해갖고 와, 서울보다 외제차가 더 많다 할 정도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 정도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내가 아파트를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저점에서 팔았다. 어차 지나간 거기 때문에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아무리 뭐 돈을 좀 벌어도 물론 이런 분들도 또 돈을 부동산으로 벌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나중에 뭐 저도 물어보고 뭐 들어보고 하지만은 그만큼 많이 움직이기도 움직이고요 정보전에 노력도 많이 기울였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정보가 좋아도 내일 맞은 편에 땅이 두 배로 세 배로 열 배로 뛴다 까도 그 돈이 없다면은 사실 그 투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모른다면 설마. 설마하다가 또 놓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아파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은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든 다가구주택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성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워낙 수성구의 가격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아파트 주택 뭐 상가 주택 할것없이 그분의 가격들이 많이 올렸죠뭐 내거리의 뭐 대도로변에도 실질적으로 평당 4천 5천 하던 게뭐 8,9천 1억까지 올라갔고 기본적으로 뭐떠랑길 같은 경우도 2천 3천 하던 대도로변의 상가들이 4천 000, 5천까지 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사실 그만큼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내일 모레 일단 공약이 발표되기 때문에 보통 한달터울로어 보통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대선이 있고 나서 이침식이 있고 한달 전에는 어 부동산 세제들이 좀 많이 바뀌고 규제들이 완화가 되거나 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향후 뭐 며칠 뒤에 이런 세제들, 규제들 이런 것들을 보고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어, 아파트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가주택이든 상업용 뭐 시설이든 아니면 토지든 주택, 다가오주택 중구의 거리량이 4월에서 5월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들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동향 정도는 머릿속에 다 꿰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지, 어느 쪽에 택을 구입해야 될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이 두 배, 세 배로, 짝스럽게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생기지만,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 수중구의 거래량이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수중구의 거래량이 적닥해서 발수구의 남구의 거래량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지금 보면 은 대부분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수중구 위주로 대부분 좀 많이 찾고 있으시기 때문에 수중구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뭐, 제 얘기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 얘기를 토대로,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느 정도, 어, 알아야, 대화도 되고, 어, 이 사람 뭐, 틀린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어, 뭐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뭐, 얘기는 드리지만, 모든 것은, 본인들이다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이런 자료들이나 뭐 제주도든 뭐거제도든제가다 있어봤고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함 드리는 겁니다.아무튼 내일모레 이침식이 진행이 되고 며칠 내에나 아니면 그 당시 지금 벌써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완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 빠르게 부동산의 규제다르냐 아니면 동향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도 찾아보시고 오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미리 체크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일로를 한번 정확하게 계획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